고추 뭐 예. 아유 <웃음> 이게 속다 배속으로... 지금 먹도 어, 돼? 먹 돼. 나봐 봐. 누나 씹어. <웃음> 아빠가 봤을때 딱 집라인 하나밖에 없는거 이거 머리 먹어도 돼? 응. 어떤 사람은 머리가 제일 맛있다고 해 넌물이다어뭐라 응? 넌 뭐라고? 뭐가지고 다른 건 없어 무라고 넣어야죠 응? 무 뭐라고? 넣으면은 이 뭐라고? 뜨뭐잖아넌뭐라 먹어, 먹어, 먹어. 뭐리어 어, 이거 쩔잖아 어, 이거 잘라, 너무 잘라. 뭐야? 무생채를 <웃음> 넣으면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한 상태가 아, 돼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무생채를 그래서... 얹어서. 그 여기다 무생채 넣으면 어정쩡해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Okay.